하나, 둘, 셋!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랑요. <웃음> 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친척 동생이 이제 서울로 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워낙 친하게 자매처럼 지내다 보니까 <웃음> 네, 화장품 공유도 엄청 많이 하고 <웃음> 네. 오늘은 또 성수동 하프를 가야 돼가지고 성수동 하를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메이크업 하다가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언니한테 받는 아, 귀여워, 오구오구 또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뭐가 있는지? 제가 이번 받아보고 싶었던 게그 태연 메이크업처럼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한올한올 올라간 게또 요새 유행이더라고. 요 <웃음> 맞아 맞아 아이돌 메이크업 그거를 한번 제가 직접 해봤었는데 저는 잘안 돼가지고 음 언니 전문가니까 언니한테 한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알았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한 번도 안 받아봤지. 음. 왜 태연 메이크업 해보고 싶었어? 내가 놀라운 토요일을 언니 그거 봐? 되게 자주 보거든. 나 가끔 보거든. 나올 때마다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따라갈 순 없지만 메이크업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어, 비슷하게. 음. 어 그러면 음. 누구 닮아봤다고 들어봤어? 말하면 큰일 날것 같긴 한데 어. 한창 그 올림픽 할 때. 그, 김아랑 선수, 닮았다고 얘기도 <웃음> <웃음> 조금, 조금 들어봤어. 느낌 있네. <웃음> 언이 잘한다. 어, 아니요. 어렵지, 나도. 음. 그리고 수빈, 눈썹 뜰 때, 눈 뜨면, 뭐? 눈썹 여기 산이 올라가는 눈, 눈이야. 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치, 그치. 아. 나도 앞에 볼 때, 약간 눈썹 산이 올라가는 눈이거든. 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메이크업 할 때, 이 음. 아래쪽을, 음. 조금 두툼하게? 아, 아래를 두툼하게? 어, 조금 아래쪽을 두껍게 채워주면 음. 눈썹 힘으로 눈을 떠도 음 조금 덜 인상이 올라가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 퍼스널 컬러는 여쿨? 응, 음. 여쿨 라이트. 오 라이트면 봄 웜이랑도 조금 <웃음> 같이 쓸수 음. 있겠다. 맞아, 맞아. 어디 거야? 이거 홀리카홀리카 이쁘지? 홀리카. 이쁘다. 눈이 이뻐가지고 뭘 해도 이쁜 얼굴이라서. 근데 옆구름 음. 섀도우를 두껍게 칠하면 안 어울리거든. 맞아. 안 어울리더라. 음. 음영이 잘안 어울리더라. 맞아. 음. 하, 하더라도 최대한 뮤트한 느낌으로 음. 얇게 빼줘야지 어울려서. 눈이쪽 보고 약간 어떤 눈매가 좋아? 좀 길어 보이는 게 좋은지? 음. 이면 조금 동그랗게 보이는 게 좋은지 앞트임이나 뒤트임이 많이 들어간 게 좋은지 너는 약간 옆으로 길어 보이는 눈매가 아 좋은 것 같아 위쪽 탄탄 보고 이렇게 애교살! 헉? 여기 약간 태형 메이크업 포인트! 애교살 완전 좋아 이할때 응. 앞쪽에 응. 이렇게 한번 콕 찍어주는 거야 이 앞에? 응. 앞머리 음. 쪽을 그럼 약간 이 앞머리 쪽부터 애교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세, 섬세하게 생긴 납작한 브러쉬로 앞머리부터 눈동자 중앙, 음. 동공 지나서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오, 오! 갈색 섀도우로? 아니, 이런 뮤트한 음. 느낌의 핑크 베이스 컬러로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쌍꺼풀이 이쁘냐 오, 음. 어, 진짜 이쁘다그 무릎 아래나 음. 음, 그리 책상 끝뜬뜨고 잘 찝는다네. 나? 아. 나 엄청 많이 찍어봤지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가이드 잡는 거라서 고소. 응. 뜨겁네. 아이 안뜨거안뜨거 에이 괜찮아. 손다. 아래 살짝 보고 헉? 괜찮지? 신기하다. 고데기 있네 완전? 응. 속눈썹 고데기. 따뜻하다 언니. 그지 음. 기분 좋지? 어리고 음. 그런데. 음. 치준할때 뭐가 제일 힘들어? 근데 사실 치준하다가 지금 잠깐 쉬러 올라온 거라서 치준인데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 그 보장 안 되는 거? 응. 음.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 달림. 기약 없는 달림. 그냥 희망을 갖고. 하는 거야? 응. 음. 근데 그태양 속눈썹 만드는 거 알려줄게. 응. 음. 이거 지금 에뛰드 픽서거든? 응. 음. 이거를 먼저 속눈썹에다가 약간 세로로 붙여. 세로로? 응. 음. 그 다음에 지금 쓰는 거는 피카소의 콜레지오니. 음, 어, 나 이거 많이 봤어. 어, 나 지, 진짜 잘 쓰거든. 속눈썹 길이 이렇게 뭉쳐주는 거야. 아, 투명 마스카라를 하고. 응. 음. 속눈썹 붙여도 되는데, 음. 이렇게 속눈썹이 길이면, 사실 붙이는 것보다 원래 너의 속눈썹이 더 길어. 음.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잡을 이게 잡는 건 기준이 있어 그냥 아무렇게 모양 내 잡으면 되나? 약간 느낌? 음... 오는 대로? 도구가 있어야겠다. 아 그치 아. <웃음> 장비빨이야 <웃음>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가? 어 아래를 분석해서 음. 한번더 올려줘 음. 이 과정을 하는 게 약간 픽서 같은 역할 느낌을 해주는 거라서 음. 베이스 단계에서 한번 고데기를 올려주고 그리고 베이스 사용을 하고 그 뒤에 한번또 올려주고 눈 떴을 때 차이가 보일 걸? 음. <웃음> 보이지? 꿀. 꿀. 그건 뭐야? 이거는 네오젠 네오젠이 뭐? 네오젠 마스카라 음. 아래에서부터 음. 올려주고, 이미 베이스 작업에서 마스카라를 많이 뭉쳤기 때문에 또 트위저로 또 집어줘야 돼. 음, 대박. 어, 대박이다, 네. 오, 예뻐! 다르다. 오, 오. 아, 마, 마스카라 올리고, 또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음. 하는 넌가? 음. 집에서 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음. 이게 연예인들 할 때는 지속력을 높여야 돼서, 음. 이렇게. 해주고, 보면 이런 느낌. 이제 아래 애교살 만들어주는데 응. 눈을 살짝 웃어주고 이게 웃었을 때 생기는 애교살 응. 그림자가 있거든. 이 그림자 아래를 내 팁이 있는데 너무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쿨톤은 약간 모브 컬러? 어, 완전 신기해. <웃음> 귀여워. <웃음> 내가 하면 왜안 될까? 에이,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좀 응. 섬세하게 섀도우 작업을 한번더 들어가는 거야. 음.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었어. 음. 나는 약간 눈이 끝에가 아래로 처진 음. 눈인데 보통 이런 눈에는 음.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게 나은 건지 음. 아니면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올리는 게더 음. 나은 건지. 어? 그것도 취향차일까? 어, 하고 싶은 대로 되는데 음. 나는 보통 그치? 응. 음. 음. 있으면 거의 좀 살려주는 편이긴 하거든? 음 눈썹 끝은 나중에 음. 메이크업 완성도 보면서 음. 눈 아이라인 끝나는 길이보다 더 길게만 음. 빼주면 돼. 애교살 베이스로 잡아주고 음. 조금 더 선명해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글리터를 올리는 거야. 글리터 너무 좋아. 그리고 글리터는 동공 가운데다가 어눈뜬 상태에서 보면 되네? 이거 스페이스 카우보이 그 어반 디케이 어, 아, 나 너무... 이거 완전 궁금했는데 예쁘지 엄청 유명하다 근데 글리터를 전체를 다 올리면 음. 눈이 너무 음. 과해 보여서 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이 지점 있잖아 음 속눈썹이 만나는 이 지점에다가 포인트로 넣어주면 좋고 음 내가 맨날 꿀 조합으로 쓰는 거는 이건 3CE 의 W 또 조금 섬세하게 눈 아래 분 상태 없는 거에서 있는, 있는 걸로, 걸로 완전... 그그때석메이크업이랑 어. 비슷한 그니까. 느낌 은이니까 그러니까. 언더 약간 핑크 컬러의 라인 그려주고 아래 본 상태에서. 눈꼬리를 마지막에 응. 뺀게 눈이 점막이 전부 다 보이는 눈이야. 아 눈을 떴을 때 점막 라인이 다 보여서 어. 이 속눈썹을 먼저 디테일을 다 잡고 들어가야 될것 같더라고. 음 화려한 메이크업을 원한다. 그러면 음. 아이라이너 위에다가 위에 오세요 뒤쪽에다가 더눈 길어 보이게끔 음끝 쪽에 계속 힘을 주면 되는 거고 색이 너무 예쁘잖아. 그치. 반짝반짝 아! 너무 예쁘지? 약간 태연 메이크업처럼 네일 글리터 살짝 살짝 아, 얹어주는 거야. 아 네일 글리터? 어 전체? 어. 어, 우와, 우와 완전 반짝반짝반짝 끝이 대박. 그치? 우와, 마음에 너무 들어? 너무 신기하다 언니. 어머 너 눈이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 나 애교살 그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블러셔까지 음. 해보면 사랑스럽게? 이거 뭐야 블러셔? 이거? 핑크 허니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뭐지? 라카 엄마 아빠? 105번 콜든가응 음,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쁘게 됐네 오 어. <웃음> 마음에 들어 <웃음> 마음에 들어? 어. 너 반대쪽도 갈게 아 좋아 <웃음> 진짜 예쁘던데 내가 했는데도 예쁘네 <웃음> 언니도 마음에 들어? 어내 눈이 그랬으면 어떻게 오늘 자정까지 한강에서 놀아야 되겠네. 아! <웃음> 어, 언니 눈이 언니. 뭐. 어, 마음에 들어? 어머 고객님 마음에 드셨어요. 아, 저 근데 이이 이 과정은 못 잡을 것같아 이거를 할때 응. 가로로 팁이 있어. 한번 먼저 빗어가지고 응. 전체적인 픽서를 한번 주고 응. 그다음에 얘를 세로로 빗어주는 거야. 음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면서 세로로 약간 무심하듯이 톡톡톡톡 올려주면 자기들끼리 약간 뭉치는 애들 있거든? 응. 그러면 그런 애들 위주로 베이스를 잡아주면 돼. 음. 이거는 내가 해주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응. 혼자 거울 아래에다 놓고서 음. 하면 또 금방 하거든? 둔산동 태연해. <웃음> 둔산동 태연. 둔산동. 안돼. <웃음> 욕 먹어. 아니야. 요즘 애들 사이에서도 그런 메이크업 유행이야? 응. 약간. 강조한 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 음 주변에 메이크업 잘하는 친구도 많겠다. 같이 공부하는 음. 친구 한명 있는데, 음. 걔가 웜톤이거든. 걔도 음 근데 걔가 눈 화장하면 음영이 너무 예쁜 거야. 음영 예쁘게 줘. 음. 다른 친구랑 셋이 공부를 했었는데. 음. 셋이 한번 카페를 갔는데 응. 친구 화장품을 들고 왔었거든. 었 어. 그래서 했다 그걸로 막 해보고 카페에서. 아 진짜로? 응. 응, 웜톤인데도? 응. 그냥 예쁘니까. 응. 웜톤 팔레트로. 어 근데 요즘 진짜 길거리 지나다니면 다들 화장이 너무 예쁜 거야. <웃음> 나도 어쨌든 일이 이런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 메이크업하는 거막 열심히 보거든. 응. 다 똑같은 메이크업 하는 느낌이었어요. 응. 본인들 응. 취향 많이 찾아서 응. 가는 느낌이야. 어 예뻐라. 언니 음, 근데 너 확실히 전문가 다르다. 아휴, 아유, 아유, 먹고 살아야지. <웃음> 진짜 가끔 쓰는 애거든? 음. 내 얼굴에도 진짜 가끔 쓰는 애라서 <웃음> 내가 좋아하는 휘낭시에 사 왔으니까 알아봐 음. 주세요. <웃음> 휘와주세요, 이거 우리 집 휘낭시에 들고 온 애들만 주는 거야. <웃음> 아이고, 예뻐라. 너무 예쁘다. <웃음> 예전에데 뭐 이럴 때는 뭐다 다르긴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한쪽 할때 진짜 엄청 정성 들여가지고 계속 맞추고 음 대화하고 어떤 눈매 좋은지 누구 닮았는지 물어보고 아 그걸 맞춰서 이렇게? 음. 그래서 하는 편이고 그러고 나면 반대쪽은 진짜 금방 금방 했어 나는 약간 맞춤으로 해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음이 사람이 원하는 걸내 손을 빌려줘서 하는 느낌? 음 그냥 진짜 취향대로 다 맞춰주는 편이었어가지고 그게 나랑 잘 맞더라. 음. 베이스를 처음에 얇게 깐 다음에 음. 색조하고 마지막에 이런 음. 컨실러 브러쉬로 음. 눈 아래쪽에 떨어진 가루 한번 정리하면서 음. 한번 얇게 바대로 밝혀주면 얼굴이 좀더 정돈되게 화사해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고 블러셔 할 때도 약간 영역, 영역 침범이 일어나거든. 음. 이렇게 컨실러를 한번 정리해주면 깔끔해져 얼굴이. 근데 나도 마음에 들어. <웃음> 다행이 <웃음> 너무 마음에 들어, 수빈아. <웃음>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 어떻게 이렇게? 어, 떻게 시집 가야 되겠어. 나도. 나랑... <웃음> 눈 감고. 됐어. 우와. 우와. 언니 대박이다. 내가 원했던 이눈 모양이야, 언니. 음. 아유 예쁘다. 너무 마에 드는데? 어머! 어떡해, 둔산동 태연이요. 아. <웃음> 이런 눈매를 원했거든 어. 약간, 어. 보니까. 약간 각도 이렇게 이쁘게 왔다 아, 갔다 맞다해. 해줘, 해줘, 맞다해. 해줘. 맞다해, 맞다해. 해줘. 왔다 갔다 해줘. <웃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아랑하는 하루 어때? 되세요. 어때? 안녕! 오이고 이쁘다. <웃음>